아, 반갑습니다. 잘리었어몸 되게 좋아지셨네요. 여기서 운동 안 하나? <웃음> GPT는 먹방 유튜버고 여기 이제 육아 유튜브로 바뀌었어요. 어, 얼마 만이지? 단 4개월 만인가? 네네네, 그렇죠. 야, 지,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운동을 어떻게 하지? 이 느낌 들었다니까. 근데 그때 들어왔을 때는 오, 와 좋다. 넓은 세상 보니까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저도 가끔씩 이제 넓은 생각 가면, 아, 내가 여기서 어떤 운동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만 들더라고요. GPT 나가 찍고 왔거든요. 나는 이제 그때를 기억하고 가니까 그때 GPT 운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처음에 갔을 때. 가니까 진짜 먹방 유튜브 다 됐더라고. <웃음> PT야, PT 받을래? 아닙니다. 본인은 뭐다? 아니, 본질이 뭐야? 부, 무슨 유튜버입니까? 얘기해보세요. 네? 예. 본질은 그냥 <웃음> 운동 유튜버죠. <웃음> 재밌다. 오. 제가 대형군 최근에. 130 벤치 들었어요 제가 3대 500 최근에 달성해가지고 네, 원래 440이었는데 한달반 만에 500좀 그냥 몸푼다 생각으로 그냥 좀 푼다는 생각으로 먼전 정각은 풀어주고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하니까 옛날에 기억난다 옛날에 어렸을 때 한국 왔을 때 초등학생 멱살 잡고 초등학생이나 옛날에 수업하는데 발 빵빵 차고 도망가가지고 멱살 잡고 이렇게 올렸거든 딱 잡고 그냥 야씨 그냥 뚫래?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푼 세트. 여섯, 일곱, Come on. 여덟, 아홉,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한 번, 일곱. 여덟 두개더 아홉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이 잡혔어? 오랜만이 하니까 이거 오, 방금 들어왔네 저희, 저희 아들이 엄마줄 알아요, 엄마줄알아 아, 그럴 수 있겠다 안 나오잖아 네? 나와? 일곱 세 개, 세개두 개, 컴온 음. 괜찮다, 어 오, 시 음. Let's go, baby. 여섯, 일곱, 여덟 s There you g 이 Yes. Oh, Bajima. Oh. That's a good job. It's a good job. i t 이 a good job. It's a good job. It's a good job. It's a good j o t s g o 안 도와줄거야 형님 einfach... 3... 아, 죽어요 오케이, 한, 죽어요, 아, 죽어요. 아, 우리 옆아안돼안돼안돼안돼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쉽다 아 진짜 강도 딱 좋았는데 총각기였으면 했거든요? 애아빠니까 몸을 사리게 되네요 아이고 여섯 일곱 여덟 두다 아홉 마지막 할수 있어요 형님 총각기잖아요 총각 나죽는다 어, 하나 죽어 죽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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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클레인을 잘하네. 일곱 아, 여덟 아, 어 여덟. 제가... 8, 어, <웃음> 여덟, 괜찮아 12, 13, 14, 15, 16, 17, 1아 가자. 2아 일곱 여덟 오케이 두개더 <웃음> 아홉 마지막 푸푸괜찮찮 푸시, 어푸 푸시. 6가슴이 나눠지잖아. 보이지? 상부랑중부 선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마지막, 업, 업, 업, 오케이, 여덟, 아직가, 아홉, 아니 하나 더, 여덟, 아홉. <웃음> 어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웃음> 이게 이게 <웃음>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웃음> <웃음> 렛츠고! 아홉! o 예, 아홉 push push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하0 10 10 10 1는10 10 10 10 10 10 10아0 10 10 1아10 10 1지1 아! 1마10 10 10 10 10 10 10 10 10 1 살짝 이거를 바깥으로 오케이. 빼면 이렇게 안쪽까지 다 먹거든요. 아너나 여기 아넌 지금 밑가슴? 네, 밑가슴으로 타깃해서. 야다.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일곱 어, 좋아 여덟 아홉 와여아아이힘줘 뭘, 뭘로 가냐? 지방인가 이게? 술, 아 술, 술. 넷. 아스. 아스. 그리고. 한지막 아. 에이. 와. 에이. 와. 아우, 아 그래도 더 신기한 분요 처음에 왔을 때는. 간명이었어요. 아 맞아요. <웃음> 어 맞아요 맞아요. 다음에 <웃음> 올때또 생긴 거 아니죠? 간지 <웃음> 한마디만 할게요. 네. 괜찮아. 네. 진짜 다시 운동 시작해보는 게 어떤가 자네. 운동이? 네. 또 좋은 모습 <웃음> 보여드릴게요.